저도 이제 건물이 두개 두 있는데 음. 대출이 많아요. 금리가 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한 게이 고금리 시장에서의 음. 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음. 특히 이제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는데 뭐 백인 백색이잖아요. 지금 보면 대표님 보시기에 이 고금리 시장에서 이 경매 시장 전망?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좀 주관적으로 일단 저 금리에 대해서는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요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보통 5% 6%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그 되게 익숙한 수준의 음. 금리가 맞구나 어. <웃음>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에 뭔가 수익률 계산을 할 때도 2%로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음. 기본 4% 4% 5%로 항상 수익률 그렇구나. 계산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금리는 어차피 내가 핸들링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시장에 음. 적응을 하면서 하는 게 맞고요 음.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황도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국가적 손실이 너무 음. 커서 그쵸. 아마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음. 한 4%대가 적정선이 되는나 싶을 네. 하는 그런 쪽으로 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요. 음. 근데 이제 여기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 특히 대출이 많은데 음. 이 대출 현금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는 분들의 음. 물건은 경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올해 더 심하겠죠? 작년보다도? 저는 어.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 음. 대해 그분들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아직은 버티고 계시다고 음. 봐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그쵸. 보내고 있고 음. 어 근데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보면 되게 음. 고리에 대부업체를 어. 통해서 나오는 물건이 굉장히 그래요. 많단 말이에요. 음. 마지막에 대부업체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하기 전에 음. 그냥 어, 내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냥 손절하는 음. 게더 낫지 않을까. 손해가 너무 크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입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많이 늘었죠. 더긴 시장인 거네. 좋구나. 네. 그리고 진짜 우량 물건이 올해는 정말 많이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좋은데 안 팔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과거에 상승장일 때는 좋은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팔리거든요. 음. 그래서 안 나왔던 물건들이 그렇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아 이제 명쾌하게 답을 내려 주셨는데 금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 에피테스스라고 스토아파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별하라 음. 그래서 없는 것은 신경쓰지 마라 네.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 말씀 을 하신 거잖아요 또 이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또 고금리 시장에서 어, 못 버티고 나오는 물건들이 양조로 많아지다 보니 예전보다 경매시장은 더키 시장이라는 거. 네. 네. 그럼 이제 이런 시장에서 뭐 무주택자도 있고 또 다주택자도 있을 텐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해야 되잖아. 무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없고, 음, 좀 구분해서 한다면 무주택자의 전략 또 다주택자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무주택자 입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웃음> 온 거긴 한데, 음. 아직 한 번도 고기 맛을 못본 사람은 사례짐이 음. 고기가 다 깔려도 맞아. 이거 음.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맞아. 망설이게 돼요. 음. 고기 맛을 본 사람이, 아, 이 고기를 지금 먹어야 되라고 먹게 되는 거죠. 아드님이 보셨잖아요. 그 고기 맛을. 그럼요. <웃음> 다 맛을 봤죠. 네. 그래서 벌써 다음 물건 지금 막 고려하고 <웃음> 음. 있죠. <웃음> 난 이제 2억 원까지 할수 있네. 음. 네, 이런 거 알죠. 근데 한 번도 고기 맛을 못 보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음. 더 떨어질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 저한테 어. 오시죠. 네. 그래서 음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어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어저께 낙찰된 물건 아파트도 네. 거의 한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네. 70몇 명이 몰려들어서 예 <웃음> 네. 네, 네. 네, 네. 이전 최저가 넘게 낙찰받게 음. 됐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음. 아직도. 아난더 떨어질 거야 하는 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시장이 올수 그렇죠. 있을지 네. 예. 아, 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음. 시장입니다. 이제 다주체다든 무주체다든 지금 이제 기회니까 뛰어들라 적절한 네. 시점에. 네. 네 지금은 시장. 기다리는 거는 이미 지나갔고, 음, 내가 준비가 됐다면, 어. 시장을 맞추지 말고, 음. 내가 준비가 됐는지를 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어쨌든 아직도 금리가 높고, 음. 그러면 원리금 상환 금액이 내 소득으로 음. 가능한지 체크하셔야 될 거고, 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자는 준비가 됐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음, 제가 아들이 있다고 하면, 어, 1년 뒤에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빨리 경험해서 내가 무기를 갖추는 게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음, 맞아요 그래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음. 정말 지금 굉장히 좀 엉덩이 약간 들썩들썩 하고 음. 있거든요 <웃음> 네, 맞아요. 음. 어, 대출을 해줘 우리를 음. <웃음> 한동안 너무 핍박받고 대출못 그렇죠. 받았는데 이제 막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음. 근데. dsr 다 걸려요 그렇죠, dsr 아직은. 좀 체크를 하시고 음. 최근에 낙찰가가 전세가 랑 비슷한 낙찰들도 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현금 용통만할수 있으면 음. 어, 서울에서도 무피가 <웃음>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러게요 <웃음>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음. 계십니다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장이 또 언제 올지 와. 모르니까 지금 이제 기회라는 거죠 네, 네. 공감합니다 어. 이제 부동산을 할때 일단 이제 부동산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지역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금액도 별로 좀 다르고 네. 대표님은 부동산에서 물건을 이렇게 서칭할 때 네.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재물건이요? 음. 아 저는 지금 토지에 좀 관심이 토지. 많아서 아, 네. 어. 그래서 어, 원래도 아파트 핫할 때는 아파트 음. 잘안 봤어요 네. 오. 오. 주로 토지 개인적으로는 택지 음, <웃음> 관심 택시. 많고요. 네, 그리고 공매 쪽으로 택지 분양 받고 음. 이런 쪽으로 서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재물건보다 우리 저 즐거운 경매 카페 멤버님들 물건을 서치를 할 때가 그래요? 훨씬 어.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이 가진 자금에 대비해서 하, 이 어떤 어떤 이제 부류에 이분들이 할 만한 물건들을 음. 서치를 하는데. 몇 가지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어, 어떤 해, 거요? 해결하지 못할 만한 음. 문제가 있는 거. 네. 네, 권리상의 문제거나, 문제? 네. 뭐, 명도의 문제거나, 네. 네, 이 두, 이 문제랑 또 하나는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음. 거. 네. 두 가지만 아니면 저는 적절한, 음. 괜찮은 가격이라면 물건을 별로 가리는 그렇군요. 편은 아닙니다. 어. 이제 권리 하자나 명도의 문제나 아니면 음. 이제 물건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지 네, 물건 자체에 심각한 하자는 음.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어,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받았는데 그게 세 번째 물건이었어요 음. 용감하게 했죠 그래서 어, 본인 딴에는 굉장히 싸게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세입자들이 다, 제가 세입자가 한 명인데, 네. 건물 전체에다가 다 장난을 쳐는 거예요. 그, 배수 라인도 있잖아요. 거기다 다 심했던 거. 그, 그, 그런, 진짜,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한다고 돈이 배보다배0급이더 컸죠. 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희 물건 중에서 진짜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되게 저렴하고, 그런 음.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음. 이 물건은 1층 물건인데 지하실에 물이 차 있대요. 음, 그래. 지하 물건에 지하실이 아니라 음. 지하 호실에. 지하 호실에. 네. <웃음> 네, 이런 거는 1층도 받을 수가 없죠. 그쵸 네, 맞아요. 그 네, 해결 불가능이잖아. 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이제 10년 넘게 이렇게 상담을 음, 하고 있거든요. 음. 상담 컨설팅을.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 경매 책 경매 강의 하나 이상 안 들은 분이 없어요. 아 정말요? 다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음.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책도 한 세네 개 보고 강의도 세네 개 들으셨다고 하는데 에, 실적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거나 했어도 크게 실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 책 보고 공부하는데 누구는 일, 치 월장에서 작가님처럼 성공하고 네. 누구는 아직도 제 자리 에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실행력. 실행력? 어, 실행력. 딱 그거예요. 음. 저는 경매 알고 나서 3주 만에 입찰을 도전했어요. 3주 했어요. 만에? 3주, 3주. <웃음> 어우, 야, 야, 야. <웃음> 3주 만에 입찰을 도전했어요. 물론 이제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음. 뭐이 정도만 알고 잘 모르잖아요. 걸리면서 음. 이런 거잘 모르니까 음. 이거 낙찰을 받으면 내가 큰일 나는가, 안다는가 정도만 음.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두달 만에 나첫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요. 실행력 진짜 가비시네요. 음. 근데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실행력이 없으면 음. 절대 지금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실행력 그 힘이잖아요. 네. 그 힘은 어떻게 나올까요? 왜그 힘을 다른 사람 못 가질까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는 물러설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 아, 같아요. 절실함. 절실함. 음, 맞아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 안 좋았어요 음. 제가 처음 시작한 2009년도 전 2009년도 그렇죠. 10년도 11년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음. 어, 어, 진짜 최근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음, 네. <웃음> 뉴스 보면 지금 뉴스 보면 그때 뉴스 보는 것 맞죠? 같아요 네. 그래서 집 사서 망한 사람 뭐집 사서 음. 이혼한 사람 음. 이런 네. 뉴스만 맨날 나왔고요 그리고 경매로 망한 사람 음. 이런 뉴스들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때 그랬거든요 음. 근데 다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매를 켜 보자가 했줬냐 어. 그래서 저는 물러설 데가 없어서 그거 음. 말고 뭐해 그럼 나는 이거 밖에 없는데 음. 그래서 아예 뉴스를 안 봤어요 이제 배수의 진을 추구하셨거든요. 네 뉴스를 안 보고 나는 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다른 선택이 어진 없다라고 음. 해서 굳은 신념으로 봤던 거죠. 어찌 보면 저보다 더. 힘도 약하고 어, 이제 체력으로 보면 동물 세계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이런 이제 능력은 경매에 대해서는 저보다 백 배+ 100배, 천배더능력 100배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하지만 결국 이 안에 이제 무엇을 음, 담았느냐 음.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데 그 실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네. 잠깐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못하시죠. 그러면 어, 그래도 이제 실행 력을 갖추려면 처음부터 막좀 금액이 큰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좀 이제 소액은 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작가님도 처음에 좀 소액으로 하셨죠? 저는 두달 돈이 없어서 음.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이 아, 뭐,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걸로 입찰 보증금을 했거든요. 음. 근데 당장 낙찰 받아서 당장 낙찰 받아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음. 잘못 받아서 음. 매도를 못 하고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웃음> <그래요>? 어. <웃음> 그리고 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 매도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음. 하게 된 거죠. 근데 소액으로 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어, 제가 최근에도 그러니까 작년 초반만 해도 매도가 됐거든요 음. 네. 그래서 작년에 낙찰받은 물건을 6개월 만에 매도를 했어요 음. 근데 그것도 9,800만원짜리 작은 빌라 네. 그래서 1억 7천에 팔았거든요 그래요? 어, 이거. <웃음> 어. 그래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렇군요.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매도시장이 지금 화랑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언제 매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음. 그런 현재 상황은 좀 파악을 그렇죠. 하시고 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